안녕하세요 자연주의정신학의 닥터토마토입니다. 오늘 그 들려드릴 강의는 그 ADHD 자폐이기는 뇌면역 영양요법 이라는 주제 강의 연속 시리즈 강의죠. 세 번째 시간이에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강의를 갖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영양요법에서 중요한 것은 플러스 영양학이 아니라 마이너스 영양학이다. 그러니까 지금 무엇을 먹을까 보다 무엇을 먹지 않을 것인가를 갖다가 정리하는까 훨씬 더 중요하다는 얘기가 이제 강의에서 알려드렸고 일련의 이제 시리즈로 마이너스 영향학의 시리즈로 오늘 첫 번째 알려드릴 얘기가 먹지 말아야 할 음식 중에 제일 탑1 뭐냐면 밀가루예요 밀가루 밀가루예요 아 이거 강의를 준비하면서 되게 고민 많이 했어요 이걸 어떻게 전달해 드려야 되나 뭐 논문 위주로 막 소개를 시켜 드려야 되나 하는데 왜냐면 이게 어려운 게 여러분들이 밀가루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밀가루 먹으면 어때서 이게 사실 베이스에 깔려 있어요. 제가 아무리 환자분들한테 심각하게 얘기를 해도 심각하게 안 들어. <웃음> 이게 어려움이에요. 맨날 먹는 밀가루 맨날 먹는 빵 그게 뭐가 문제라고 다들 잘 사는데 이런 게 생각이 베이스에 깔려 있거든요. 이게 결코 그렇지 가 않아요. 제가 제목을 이렇게 달았어요. 어린이 두뇌 발달을 방해하는 최대의 적은 밀가루라고 어? 아동의 두뇌 발달을 방해하는 최대의 적이 최대의, 적. 최대의 적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이 의미냐면 이런 거죠 밀가루보다 더 흉측한 영향을 미치고 잘못된 영향을 미치는 그 독성 물질들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최악의 적이 아니라 최대의 적이라는 용어를 쓴 것은 이게 너무 광범하게 먹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 밀가루에 노출되지 않은 환자가 없는 거예요. 응? 자폐든 ADH든 아동 중에 밀가루에 노출되지 않은 아동들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최대의 적이라 최대로 노출이 많이 되는 이게 음식이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영향을 하려면 맨 처음에 해야 될게 뭐냐. 밀가루 제거예요 밀가루 제거. 그래서 제가 최대의 적이라는 용어를 쓴 거예요. 이게 그리고 부제를 이렇게 해았네요 밀가루에 포함된 글루텐이라는 밀가루에 포함되어 있는 단백질이에요. 밀, 이 글루텐이 ADHD 자폐의 집중력 장애를 만든다. 여러 가지 병을 만드는데 가장 흔하게 여러분들이 관찰할 수 있는 결과는 뭐냐? 주로 집중력 장애나 산만함을 만든다. 뭔가 아이가 한 가지에 집중하지 못하고 멍함이든지 산만하든지 이런 인지장애가 나타난다면 즉각적으로 밀가루를 갖 제거할 고민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어, 어린이 두뇌 발달의 최대의 밀가루라는 제목으로 어, 이걸 어떻게 좀 여러분들께 어, 설명을 해볼게요. 간략하게도 제가 생생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면 제가 경험한 밀가루 이야기를 해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밀가루, 지금 밀가루에 밀가루 포함된 글루텐이 어떻게 그 두뇌 발달을 갖다 방해하는지는 주로 미국에 기능의학을 중심으로 해서 그게 연구된 성과들이 보고가 되고 그게 대중화되고 있어요. 그, 그, 그 결과들은 사실 최근에 알려진 거예요. 근데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임상을 오래 하면서 이런 밀가루가나 글루텐의 부작용을 알, 알기 이전부터 임상에서 스스로 깨우쳐 가고 있던 거거든요. 이 소화장애에서는 그 환자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밀가루예요. 밀가루에서 유발되어 더부룩하다, 뭐 소화가 안 된다. 일단 밀가루부터 끊으면 성인들 대부분도 굉장히 좋아져요. 이거 제 경험에서 출발해요. 저도 밀가루에 글루텐 네, 과민성 반응이 있어요. 밀가루 먹으면 소화가 안 돼요. 소화장애 환자의 거의 9 9 5가 밀가루에 알러지 반응이 보인다. 이 알러지 반응이라는 게 중요해요. 알러지 반응이라는 건 많이 먹으면 반응이 보이고 적게 먹으면 안 보인다 이게 아니에요. 제가 밀가루 먹지 말려면 네 그런 다음에 조금씩 먹어요. 조금씩 환자들이 그거 갖고는 되지 않아요. 알러지 반응이라는 건 조금이라도 조금이해도 들어가면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진짜 저는 밀가루 반응이 있는 사람인데 과자 한뿌스레기만 먹어도 더부룩해지기 시작해요. 위장벽에 염증들을 유발하면서 급성 염증들을 만듭니다. 아 이게 그 알러지 발생 영상 임상적으로 제가 확인했다가 제가 제이그 밀가루만 먹으면 이 저 더부룩해지고 저는 한약을 쓰는 사람이니까 그 한약으로 치료하고 이걸 반복 하다가 도저히 끝이 안 나는 사람이다 싶어 갖고 저는 오래전부터 밀가루 자체를 안 먹어요. 한 20년 정도 된것 같아요. 가끔 가끔 먹긴 하지만 거의 안 먹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만성피부병 알레르기성피부병 아토피 건선류 같은 경우들을 치료할 때 보면 밀가루에 노출되면 난치병으로 고쳐지질 않아요. 이러한 만성피부병이 이제 뒤에 얘기할 텐데, 세는장증후군이 가설로 되어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그장의그 장벽이, 그 이렇게 촘촘하게 메꿔져 있어는데 이게 구멍이 이렇게 둥둥 뚫려져 있다는 얘기야 이해를 시키게 되면. 그래서 이물질들이 장이 새기 때문에 몸속으로 들어와서 알러지 반응을 만든다. 아 이런 게 세는장증후군인데, 요거 있다. 이 세는장증후군에 대해서 설명 더한번더 해드릴 거예요. 이런 만성피부병을 설명하는 가설에서는 세는 장 증후군이 그 제일 타당한데 이 밀가루가 세는 장 증후군을 만든다는 게 가장 강력한 가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해보면 밀가루 갖다 먹으면 이 치료 자체가 안 되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제가 저런 알러지 질환을 치료할 때 되면 밀가루가 딱 칼같이 금지시키면서 치료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할때 문제가 있는 게뭐냐면 제가 해보면 이제 먹으면서도 어 이게 소화 장애가 있을 때 먹으면 어 글루텐이나 밀가루에 알러지 반응이 있다 그래도 좋아는 져요. 그래서 부작용을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 자가나나 ADHD를 치료할 때 식이요법을 타이트하게 시키지 않았습니다. 글루텐 다이어트, 글루텐 다이어트를 시키지 않고 치료해도 거의 다 치료가 잘 되니까 거의 안 했는데, 개 중에, 개 중에 정말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예? 한약을 사용해도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어, 그게 제 반성이기도 한데, 브레인 포구 현상을 보이는 아이들이에요, 주로. 예? 멍하고 띵한 현상이요. 이 자폐성장의 아동이 멍하거나 멍청한 표적으로 있는 상태. 예? ADHD에 연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러면 상호작용이 떨어지거든요. 디잉하면서 ADHD는 3만원 경향을 피해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그런데 이런 아이들 중에 밀가루를 중지하고 나자 놀라운 변화로 나타납니다. 눈빛이 또렷해지고 대화가 유지가 돼요. 아, 그래서 이게 한약을 먹어도 브레인 포구가 제거되지 않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제가 아주 철저하게 글루텐 다이어트를 이제 시키기 시작했어요. 응? 그래서 제가 이제 반성을 하게 되죠. 한약만으로 완전 제거가 안 되는 애들이 있구나를 압니다. 그래서 이게 브레인 포그 현상이 뜨게 한약을 사용하는데도 제거가 안 되는 애들, 산만함이 증가하는 애들, 인지적 활동이 저하된 애들. 이런 게 개선이 안 되면 저는 지금 이제 글루텐, 지금 밀가루 다이어트를 갖다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게 제가 그동안, 아, 환자를 치료, 보고 치료하면서 밀가루, 글루텐을 갖다 다이어트를 갖다 되게 철저하게 시키게 되는 과정들입니다. 응? 즉소화장에 만성 알러지성 질환, 브레인 포구 현상, 산만한 인지적 활동죠. 이 이쪽 계통은 어 밀가루를 제거하지 않는 한 치료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게제 경험이었어요. 예. 이 이러면서 이제 그 점점 점점 중지 시키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기능의학에서 이쪽에 이론을 응? 체계적으로 정리가 돼서 제가 참. 큰 도움을 좀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설명을 이걸 어떻게 전달할까 하다가 이 생각부터 전달해야 될것 같아요. 밀은 여러분들이 생각이 쌀하고 밀은 이게 흔하게 먹는 음식이니까 자연음식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 그러니까 인스턴트가 부작용이 많다든지 농약이 부작용이 많다든지 뭐 식품첨가물이 부작용이 많다든지 이런 쉽게 쉽게 받아들여요. 화학적인 영어니까. 근데 쌀이나 밀은 아니잖아요 자연에서 생산되는 곡류인데 그리고 인류가 식, 식, 식, 어, 식량으로 사용한 건데 그게 무슨 문제를 일으킬 것인까 그러니까 자연 음식이라는 생각 때문에 잘 억셉트를 안 해요. 근데밀 자체가 자연 음식이라는 생각 자체를 아예 버려 버려야 돼요. 예. 이게 이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밀이 플러스 영양학적으로 훌륭한 식량인고 맞아요. 쌀만큼이나 비슷한 강점을 갖고 있죠 영양학적으로. 쌀과 밀이 어찌 보면 인류의 주, 주식, 이 양대 주식일 거예요. 플러스 영양학적으로 그래요. 근데 마이너스 영양학적으로 되면 관점이 전혀 달라져요. 쌀은 매우 안전한 반면 밀은 매우 불량한 공유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밀은 정말로 그 계량을 엄청나게 된 거예요. 원시적인 밀로부터 지금 밀은 전혀 다른 밀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예? 인류가 밀을 경작하던 때 시대의 밀과 지금 밀은 전혀 달라요. 어, 밀은 일단 아시다시피 대량 생산을 위해서 엄청나게 개량이 됐다고 합니다. 원래 밀은 겨울에만 생산이 됐다고 하죠. 어근데 어, 여름에도 생산될 수 있도록 종자 개량이 이루어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겨울 밀과 여름 밀로 어? 사시사철 생산 가능하도록 종자 개량이 이미 만들어진 거예요. 거기다가 이게 토지 지적 소실이 무지 큰곡물이기 때문에 휴경기가 필수라는 거죠, 어, 밀농사를 짓고 나면 몇 달을 갔다 쉰 다음에 밀농사를 짓는 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지력을 살려내야 돼서. 이 땅에 영양분을 워낙 쏙쏙 다 빨아먹기 때문에 그 지력을 또 소모시킨다는 거죠. 아, 어, 그런데 이게 질소비료를 사용하면서 휴경기 없이 생산하는 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소비료를 갖 뿌려서 미리 그그 손실시키는 영양분을 어느 정도 보충해갖고 겨우겨우 밀을 갖다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 밀이 자연스학에서 생산된 밀이 아니라 질소 비료가 만들어낸 밀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이런 상태로 인해서 겨울 한철에만 만들어지던 밀이 생산되는 밀이 44초 쉬지 않고 생산되는 밀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로 생산량이 늘었냐 지난 40년 동안 4 0배 단위 생산량이 증가했대요. 예? 즉 토지에서 생산되는 단위 생산량이 40배가 늘0배한 가만히 나오는 게 40가만이 나올 정도 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옛날에 먹던 밀이 아닌 거예요 50년 전 밀이 아닌 거예요 100년 전 밀이 아닌 거라고 응? 전혀 다른 밀로 뭐 된거예요 거기다가 어떤 종자개량의 방향도 양을 늘리는 거 이외에도 뭐가 있냐면 맛을 갖다 위해서 종자개량이 반복됩니다. 이 종자개량이 뭐냐? 어떤 거냐면 밀가리의 맛은 쫀득쫀득한 이 맛은 글루텐이라는 단백질이 결정해요. 에? 글루텐이라는 단백질이. 그러니까 글루텐이라는 단백질을 늘리도록 계속 종자개량을 한 거예요. 그래야지 밀이 쫀득쫀득하고 맛있는 게 늘어나니까. 자 글루텐 함량을 증가하도록 종자개량을 계속 지속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글루텐이라는 건 알러지 유발물질이에요. 왜 밀가루가 나쁜가 그러면 밀가루에 있는 단백질인 글루텐이 알러지 반응을 만들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그 밀가루가 밀에서 담겨져 있는 글루텐을 계속 증가하도록 종자개량이 됐다는 거죠. 결국 밀의 종자개량의 방향이 뭐냐? 그럼 밀은 알러지 유발률을 굉장히 높이는 최상의 음식으로 개량을 해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50년 전 밀하고 지금 밀은 전혀 다른 거예요. 초강력 알러지 유발 음식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밀은 영양 부족 시대에는 대체 식량이 될수 있어요. 하지만 영양 과잉 시대에는 득보다 손실이 많은 위험 음식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절대 자연 음식이 아니에요. 지금 밀은 어? 이게 그 종자개량을 위험하게 만들어진 종자개량 된 어, 굉장히 위험 음식이라고 이해하는 걸 이해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밀을 갖다가 미리 만들어 놓은 밀가루가 만드는 병을 갖다 이해하시려면 이 셀리악병이라는 걸 이해하시면 다 이해가 어느 정도 돼요. 이 셀리악병이라는 건 공식화된 병명인데 이게 뭐냐면 소장에서 만드는 알레르기 질환이다. 글루텐에 대한 면역 이상 반응이 만드는 질병인데 글루텐이 소장의 육모 조직을 파괴하는 자가 면역 질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밀가루에 있는 글루텐이 들어가서 소장, 소장 12장이죠. 위장 밑에 있는 소장 부분에서 육모막. 육모조직이 뭐냐면 영양분을 흡수하는 돌기들이에요. 영양분을 흡수하는 육모조직이 있어야지 영양분을 흡수하고 소화를 갖, 흡수할 수 있거든요. 그 육모조직을 갖다 파괴해야 한는 거예요. 녹여낸다는 거예요. 자가면역질, 염증을 일으켜갖고. 무시무시한 거죠. 글루텐이 장벽을 갖다가 육모주직을 다 녹여내 버리니까 어떻게 되냐면 소화 흡수 기능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장장 내장이 녹아내리면서 소화 흡수 기능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사를 하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서도 다양한 증세가 나타나는데 이상한 체중의 이상감소나 증가가 나타나고 소화기 이상 나타나죠 설사죠 이런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 공식적으로 인증되는 게 우울증이나 감정 정수의 조절 이상도 나타나더라. 이게 이야기에요. 이거 제가 네이버에서 그냥 검색해서 네이버에 써져 있는 셀리악병을갖가 부분발치해 놓은 거예요.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얘기에요. 자, 셀리악병이 결국 뭐냐, 밀가루 먹고 생기는 병이에요. 밀가루 먹고 생기는 병인데, 여기에 더 충격적인 게 계속 추가적으로 나타납니다. 2006년도 메이어 클리닉 미국의 아주 유명 그 병원이죠. 메이어 클리닉에서 발, 어, 발표한 거에 의하면 뭐 셀리아병이 소화기 이상만 만드는 게 아니라 신경 손상과 더불어 인지능력 감소 가능성을 마, 마, 만든다. 그래서 셀리아병에서 나타난 인지능력 저하는 글루텐 프리 식단 밀가루 갖다 제거하고 아니면 글루텐을 갖다 제거한 식단을 먹이니까 어 인지능력이 회복되더라. 고 메이어 클리닉에서 발표했어요. 그러니 셀리아 병에서 인지, 뇌기능이 떨어지는 게 확인이 됐다는 거지. 그것도 뭘 중심으로? 인지 능력. 우울증 정서 이상 뿐만 아니라 인지 능력,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력도 떨어지고 인지 능력이 떨어졌는데 밀가루를 제거하니까 글루텐 프리 음식으로 들어가니까 회복이 되더라. 여기 2006년대 발표한 거예요. 충격두 번째 충격은 이제 이런 거예요. 이게 애들한테도 생긴다는 거예요, 애들한테도.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네? 이게, 그, 밀가루 먹고 소화 안 되는 걸 느끼는 분들은 다 어른이에요. 애들은 그런 얘기 못 하거든요. 근데 지금 확인한 거는 밀가루 섭취하기 시작한 만 일세경부터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게. 셀리악병이 애들이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실은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 애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제가 이거였어요. 어 글루텐 셀리아병은 아주 일부인데 조사를 해보면 셀리아병이라는 진단을 받는 건 아주 일부시기성 질환이지만 실제로 글루텐 셀리아병을 만드는 글루텐의 민감성을 보유한 사람을 갖다 측정해보니까 30%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나온 자료예요. 예? 그리고 취약 인자 글루텐에 대한 취약 인자를 잠재 보유하고 있는 사람까지 치면 80%를 추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글루텐에 의해서 셀리악병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만들지는 않지만, 않지만 셀리악병의 근접한 현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취약 인자까지 얘기하면 80%까지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보면 80% 넘어요. 이게 이게 셀리악병이에요. 그러니까 셀리악병만 놓고 본다면덜할수 있는데 이 셀리악병이 인지 능력을 떨어뜨린다. 거기다 애기들한테도 많이 생긴다. 그 다음에 이게 거의, 그, 민감성 보유자까지 하 80%다. 라고 얘기하면, 셀, 밀가루 글루텐에 알러지 반응을 보일 게 있고, 그래서 인지 능력이 떨어진 애들이 거의 80%까지 될수 있구나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진행이 될때돌 전후로부터 심하게 진행이 돼요. 이유식이 진행되고 밀가루에 노출되는 시기하고도 맞맞아 떨어지는 것들, 을 추정할 수 있어요. 의심해 볼수 있어요. adhd도 아이들이 한살 넘어 두살세살 두살 이렇게 되면서 애들이 증세 가 극심하게 유아형 adhd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실은 사인은 그때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게 밀가루에 노출되는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adhd나 자폐 증세가 점차 증가하고 아이들의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현상이 일치 하고 있다고 라 생각을 하고 되게 강력한 의심을 품어봐야 됩니다. 물론 이걸 완전한 상관성을 다 밝혀지지 않아요. 자, 어쨌든 셀리악병이 밀가루가 만드는 중증 질환인데 셀리악병까지는 안 간다들도 그 낮은 수준의 질환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이 한 인구의 80%까지 된다라는 것들을 조사에서 나왔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럼 밀가루가 만드는 현상 두 가지가 고 이해해야 돼요. 이게 요, 거 얘기해 주는데, 장노수증후군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뇌손상. 이두 가지를 얘기하려고 해요. 어, 밀가루의 글루텐이 장노수증후군을 만드는데, 이 장노수증후군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밀, 이, 지금 글루텐이라는 게 단백질인데 끈직끈적한성분이라서 소화불량도 안 되고, 소화불량을 일으키면서 영양소 흡수를 방해한대요. 그래서 이게 면역계에 면역계에서 이상 반응을 일으켜서 장 안에서 염증을 갖다 일으키는 거예요. 즉, 아까 말했던 소장의 육모조직을 녹여내는 정도, 셀약병까지는 안간다그래도 소장벽이나 위장해벽 장벽을 갖다 다 약간씩, 약간씩 녹여내는 과민 반응을 유발해서 염증서, 어, 아, 이거, 장벽을 갖다 느슨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글루텐이 그 장벽에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면서, 어? 어, 장벽 손상을 만드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장누수 증후군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여기 장벽이 손상이 계속 글루텐에 의해서 만들어지니까 장벽이 이렇게 촘촘하게 필터레이션할 수 있게 돼 있던 게 구멍이 이렇게 숭숭숭숭 뚫려서 손상이 가갖고 이물질들이 들어올 수 있는 장누수 증후군, 장이 샌다 장이 세는 장 증후군이라고 돼요. 이런 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하버드대 이걸 많이 연구하는 하버드대학교, 알레시오 파산노 박사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특히나 이제 그 밀가루에 있는 글라이디, 리아딘이라는 단백질이 장르수증후군을 갖다가 만드는데 모든 인간은 정도 차이만 있지만 밀가루에 의해서 장투수, 투과성 증가를 을 보이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밀가루를 갖다가 자기적으로 반복적으로 먹으면 무조건 장르수증후군이 생긴다. 무조건 장노수증후군이 생긴다. 세는장증후군이 생긴다. 무조건 소장벽과 장벽에 손상이 만들어진다는 라걸 이해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이 장노수증후군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되냐?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음식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물질들이 이물질 들어오는데 이들 현대의 약속에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특히 장내 미생물의 세포성분, 리포다당류인데 이게 혈류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즉장 안에 대장 안에 그 엄청난 세균들이 있는데 그 세균들의 시체들 시체들이 조직을 안으로 그장 안으로 해서 혈류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그러니까 이게 밝혀진 거죠. 지금 자폐스펙트럼 장애가 장 안의 유해 세균의 증식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것들 이 밝혀졌어요. 그 유해성 세균이 만들어지는 물질들이 결국은 혈류량 안으로 진입을 하는데, 어떤 걸 통해서 진입을 하느냐, 이 자, 세는장 증후군을 통해서 진입하고 있을 가능성이 되게 큰 거예요. 그래서 리포다 당도가 통과되면 뭐가 생기냐, 뇌질환이 생기고 자가 면역질환이 생기고, 뭐암 발생 위험까지도 생기더라는데, 암은 여기서고지애 지금 관심사항이 아니니까, 뇌질환을 갖다 만들더라라는 걸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가 자폐나 adhd 는 물론인 거예요. 이거는 장르수증후군이 무조건 있다고 봐야 되고 밀가루 노출로부터 애가 증세가 타격을 입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무조건 맞아요. 그래서 이 장을 통해서 그 손상이 입혀지고 그게 유해물질들이 계속 유입이 되고 있다고 라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또 밝혀진 건 밀가루가 뇌손상을 유발한다는 것도 확인이 되고 있어요. 예? 요거 간단한 것만 읽어드려볼게요. 글루텐 민감증을 보여주면 글라이딘 항체 수치가 높아지면서 뇌단백질의 교차방향을 일으켜 항원과 유사한 작용을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글라이딘이라는 그 단백질이 그 이물질, 병원 물질 같이 원, 그 병원균을 만드는 항원, 그 알러지 만드는 물질, 원인 물질이 항원으로 작용해서 유사하게 알러지 반응을 유발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여기서 염증 반응이 일어났을 때 뭐가 만들어지는데 염증성 시토카인이라는 화학물질이 만들어지는데 그게 뇌를 공격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글루탄이 들어가서 면역 반응을 일으킬 때아 소화가 안돼더부룩해 설사에 어깨에 스카차에 배가 아파 이것만이 아니라 그 순간에 염증성 시토카인이라는 화학물질이 만들었는데 걔가 직접 뇌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이게 2007년도 면역학 전널에 실렸던 얘기예요. 응?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죠. 자, 장벽 안에서 그 염증성 시토카인이 만들어지는 것도 이제 큰 문제인데 두 번째는 뭐냐면 글루텐이 들어가서 장투고성이 증가되면 게 혈뇌장벽이 무너진다고 얘기해요. 혈뇌장벽이 뭐냐면 혈, 혈, 혈관하고 뇌 사이에 뇌 안에 장벽이 있는 거예요. 어, 어 혈뇌장벽. 이게 왜냐면, 하 뇌는 순수한 조직이기 때문에, 혈액이, 혈, 혈관에서 혈액이 뇌로 직접 들어가게 되면, 그, 그 면역 반응이, 잘못된 면역 반응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몇 겹에 걸쳐서, 세 겹일 거예요. 제 기억이 지금 맞으면. 필터레이션을 시키게 돼 있어요. 이걸 혈뇌장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약을 아무리 먹어도 뇌를 통과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방어막이 혈뇌장벽인데, 이 글루틴이 들어가면 혈뇌장벽이 붕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에 해로운 염증물질이 들막 자유통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라 그러니까 장안에서도 염증 반응에서 뇌를 공격하지만 실은 어저 BBB라고 하는 혈뇌장벽을 실제 붕괴시켜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시무시한 논문이 나온 게이 란스의 신경학이라는 이 저널에서 하버드 하드 지발로 박사 이름이 이 논문이 이분이 이제 글루텐 민감증에 대해서 연구하신 분인가 봐요. 이분이 글루텐 민감증 이 있는 사람들이 뇌 백질을 MRI로 쭉 촬영을 했는데 위축이 있는 걸다이 말로 확인한 보고가 있어요. 사진들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중간에 까먹을까 봐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이 보 시간이 될수 있으면 그레인, 그레인 브레인 이 책이 가장 지금 그 글루텐의 문제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있는 책이고 어 지금 요거 장내 생명 요거 같은 계통의 책이에요. 요두 권을 참고하시면은 저 제가 참고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어쨌든 이분이 글루텐 민감증이 있는 두통 환자에게 글루텐 프리식단을 갖다가 했더니 두통이 회복되고 인지력이 회복되더라 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자 시간이 길어져서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그래서 이 밀가루 금지가 꼭 필요한 질환들을 나열하는 걸로 제가 오늘 강의를 정리해 볼게요. 밀가루 금지 건강 을위한 최초의 선택이다 라고 강의를 정리하는데 소아신경질환으로 adhd 자폐 브레인포구 뇌진증 이런게 있으면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있냐 없냐 중요하지 않고 무조건 하는 게 맞아요. 소성인신경내질환 치매 정신분열증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심리장애 들 우울 불안증 이거는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게요. 난치성 면역 질환으로 갑상선 질환 류마티스 당뇨 불임 소화장애 알코올 중독 단건세 중독 이런 거 탄수화물 중독 있죠 이거 나중에는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이거 밀가루에서 도 유발되는 게 되게 많아요. 요런 질환들이 있으면 무조건 밀가루를 갖다 금지하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권유해요. 자, 오늘 강의 어, 마지막으로 요약해 드릴게요. 어, 밀가루 음식은 밀가루는 무조건 장성장 시킵니다. 장수증은 만들어진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뇌를 공격하는 염증성물질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로 혈내 장벽을 갖다 손상을 갖다 만들어서 유해물질이 뇌로 유입이 되거요 과정들을 만들어내요. 결과적으로 글루텐 밀가루에 함유되어 있는 글루텐에 과다 노출되게 되면 인지력이 저하되고 산만해지고 집중력 장애가 만들어지면서 약간 멍한 현상들을 보이게 되는 게 너무너무 다양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자, 글루텐, 프리, 다이어트가 그래서 중요하게 강조되는 거고요. 다음번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밀가루 음식, 밀가루 음식을 넘어서 글루텐 다이어트를 갖다 진행할 수 있을런지, 실제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